신도림, 신도림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. 우리한테는 정상력은 신도인들도인기경입니다 합성, 의지로 방문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내 선수가 역자를에기하시고 천안, 인천이나 의정부, 따뜻한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도 이곳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. 내실 때에는 하아에두번되는 의원이 없지 다시 한번살펴보시겠습니다 안내하십시오. t o i s next stop is s h i n d o r i s h i n d o r i the last station, you can transfer to the Dorkman Line, Line No. 1, for Hapcheong, Ustiro, and s a t h i t a n please make sure you have all your belongings t f you when you leave the train, thank you. Uh -huh. 안 해봤어요. 이여는스리스지